최근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안정적인 당관리나 차기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 같은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재의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이 엄중한 인식 속에서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당대표는 더욱 더 열심히 더 많은 당원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아, 세번째는 이렇게 강해진 정당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림 없이 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번째는 강한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시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우리 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력하고 부패한 야당과의 싸움만 했을 뿐이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뼈아프고 가슴아픈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싸움을 더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정당을 토대로 진짜 싸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게 희망을 걸 것이고 우리 당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